일단은 어 서머너가 이제 아래쪽에 좀 있었던 그런 위치에서 사용된 것 같죠. 그런데 얼핏 보기에 심포니아가 예쁘게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보 조금 급한 마음에 이제 썼던 것 같은데 제가 네. 다들 심포니아 없는 상황이에요. 바닥에 철부 그리고 무겁더니그 위쪽으로 깔립니다. 네, 일단 딜이 들어갔죠 이거 무겁 악마와 타이밍도 잘 잡았어요. 지금 고어블리딩이 그대로 다 들어갔거든요. 네. <목소리> 결과적으로는 유명이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아 바드까지 처리. 이 피어스 손 깔아두기도 했고 뭐안 일어나면 맞아라. 참솔사 2대 1구도 이거 막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종점까지 그렇죠? 만들었어요. 자, 지금 싸워바링을 파죠. 버티고. 안돼안돼안을 잡으면 훈쳐 훈쳐 훈쳐, 훈쳐 잡을 수있어 네, 예, 율법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쿨이 또 돌아올 타이밍이 됐거든요. 자, 마일 타이밍에. 순간 스팸 컴퓨 들어가면서. 어, 여기에요이력 사실 문라이트 소닉을 그대로 범위 안에 걸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블레이드 주 딜기라서요. 이게 맞으면 갑니다. 근데 체력들도 많이 뺏습니다. 아, 이거 체력이 밸런스 있게팍 빠져가지고. 어다은 그렇죠. 약간 실어 가야죠. 지금 빠져서. 네, 이 타이밍에 이 스포까지 기다렸고요. 이거 블레이드 커버 오자 이러면 동시에 어퍼. 어퍼! 네, 한격 보호막이 섰습니다. 블래시토니 그래도 일단 멈춰. 아! 홀리 나이트의 각성기로 뭐 보호막 한번씌 높어서 <웃음> 이 타이밍에네. 어, 타이밍이 같이 각성기한테 너무 세죠. 이거 지금 우대오? 아니 보호막 뭐, 초카라 푸는 뭐 경기를 아까도 <웃음> 그러더니 끝내 붙잡아요! 단테를 살려라! 아슬아슬하니 줄타기가 하네! 단 살려라! 단트가 버티질 못했고요! 자, 순간적으로 데몬그랩 당겨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한다미 선수도 결국에는 훈서 선수를 노리기 위해서 상대가 불자마자 같이 순보로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처럼요! 네. 자 데몬그랩으로 당겨졌었죠. 네. 이제 무, 오! 한커번에 지금! 이거 트리플킥 강니죠안마와 네, 열심히 데미지를 넣고! 안마왕 면 스킬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와. 체력 때문에 마스코가 아래로 몰고서 갔던 게한번 쓰면 여맹이의 무조건이 하나 남아 있기는 한데요 여기다 갔어요 우리 목도 같이 근데 아 대신의 악심한구나 오. 오 이거 소날도 같고어 서로 아직, 마, 몰라요. 마, 마,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아직까지 오라서있맹이아 수들은 또 각성기를 좀예잘 쓰는 거가 보였었거든요. 무극과 네. 아 네. 자 무극성 쓰니까 다넣서한단듯차 많이 빠져서 갈 수가 아우 공장 일단 밀어요. 손석 어떤 거죠? 분석 같은 거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거는 세시다 같이 세시다 같이 고신 초래 마무리. 아 이거는 둘을 잡기에는 시간이 일단 부족해 보이는데. 십 초. 아자 그다음 일단 하나 하나는 네. 더 잡았고요. 자 그리고 게이덤위험션 이거는 버티기 없으니까? 위한 버티기 위한 각성기 어떤 것 같으세요? 웃지 마라! 아니 파이를! 오 근데 저쪽 으로 이제 테러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좀 위험할 수 있는데? 소녀 네. 일단은 못 냈는데요. 한 월성. 자 위쪽에 각성기 플래시블리드. 그리고 파이터 편이. 마이스톤도 남아있어 아 아직도 다이로어요 네. 총탄 <웃음> 수비로 선수 진짜 방금 슈퍼 플레이였죠? 네. 심포니아 남아있기 때문에 15초 타이밍 보나요? 이제 나왔으니까. 나 아, 지금은 근데 무조건 불어줘야 돼요. 예, 가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 펌보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로? 십포. 자심포 십포. 십포 썼어요. 시간 이3 자력 개어갔니? 짤려. 말해 봐요. 자 독점. 단태가 빠져나가면서 룸의 장애인 망고도 체력을 조금씩 뺐어요. 그쵸. 렇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 아직까지는 지금 할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배운 위치가 약간 좀 불안해 보입니다. 어, 그래도 마력 빠진 거 보고 들어가려 한거 같거든요. 마력이 진영을 갈랐었는데 잡혔죠. 아, 아 총기라서 이게 개입하려다가 풀린 것 같고요. 예. 다음로 이거 잡고 가면 팍! 장룡재 풍경! 폭주에다가, 네, 지금 금강 성공 타이밍이기 때문에, 간만 잘 나오면은, 아홉시까지 한번죠한번 더. 아니, 못 썼어요. 아, 아, 시간, 자, 시간, 시간. 이파이이한 명이, 이한아이한이이한 명이, 한명이이이